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아우 눈부셔.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 하나 장만을 했는데 아, 바로 맥북 에어 네, M1 칩을 달고 나온 맥북 에어입니다. 가장 어, 기본 모델인데 뭐더뭐 어, 뭐 필요한 게 없어서 혹시 이걸로 뭐 그냥 차트 보고 어, 영상 에디팅 하고 그리고 그냥 거, 가끔 거래 네, 이거 정도라. 딱히 뭐 별다른 옵션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기본 옵션으로 샀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맥북 프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트레이딩을 하고 교환이죠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게 한 860불을 이제 쳐주더라고요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 100불 디스카운트를 받고 해가지고 한 40불 정도 들은것 같아요 바꾸는데 그래가지고 새걸로 바꿨고 한번 네 이걸로 이제 어 차트 공유를 좀 해드릴겁니다 저선 3월달 이제 드디어 날씨도 많이 풀리고 어 상당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막, 영화 20도, 막, 까지 이랬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영상으로 올라와서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눈도 많이 녹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 첫째 주 드디어 이제 거래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학생분 중에 가장 자, 요즘 잘 나가시는 친구님이 크루드 오일 이 오일이죠? 네 오일로 오늘 약한 3,100불 이제 수익을 만드셨고 어 이거를 조금 더 홀드를 하셨으면은 더큰 돈을 이제 많이 더 버셨을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레이더스로 이제 할 것은 거래를 뭐맨 밑에서 맨 위에까지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켓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우리가 가져가는 있는대로 챙길 수 있는대로 챙기는게 그게 트레이드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수익을 꾸준히 창출해내는게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어쨌든 크루드오일 거래하셔가지고 3,100%의 불 수익을 만드셨네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어 3월 2일자 제가 호주의 매수 세로블 제가 또 공유를 해드렸는데 15번 차트로 이제 공유를 해드린거죠. 이제 어 레지센스 상승 브레이컷 후에 리테스트 후에 이제 또 상승을 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이제 거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네. 83.30 정도에서 또 매수하셨고 요번에 83.7 정도에서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 좋은 수익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파운드엔 셋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뉴욕장에서 어 강의를 해드릴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린 셋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엔트리가 보시면은 149.20 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바이 리미스로 어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진입을 했는지 차트로 한번 더설명 해드리죠 1시간 일단 업트렌드 라인에 있고 1시간 카운트 트렌드의 상방 브레이크가 나왔고 15분 차트에서 지금 마켓 스트럭처, 레지스 레벨 지금 현재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죠? 11.8 레벨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돌수 있는 레벨 하나를 더 잡아주죠 라인 차트를 이용해서 38.2 레벨이면 되네요 피보나치 지워주고 매수를 할수 있는 레벨이 되겠네요 그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수 레벨 1 매수 레벨 2 그래서 원하시면 1에다가 이제 바이리 미술을 걸어두어도 되고 네, 데일리 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계속 상반으로돌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스트럭쇼를 보면은 그렇죠 캔들 패턴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를 상방으로 뚫고 스트럭처 리테스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밑에서 위로 도는 모습의 이제 패턴이죠. 네 시간 차트를 보아도 스트럭처 리테스트에 올라가서 스트럭처 치 후에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스트럭처 서포트 지금 한 시간 차트에서.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1 시간 스트럭처 레진스에서 도는 모습, 그다음에 서포트로 돌수 있는 스트럭처 레벨이 이제 1.48.6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주도 어, 상당히 좋은 수익을좀 만들고 있는데 이제 공지방에 제가 올려드리는 셋업을 조금 더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제 예전같은 경우에는 공지방에 이제 거래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제공해드렸는데 이제같은 경우는 직접 어느 랩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고 진입을 하고 살무스는 어디에 두고 어,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할건지 직접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래서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골드, 이제 단타 셋업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 셀 리밋을 이제 사용해서 거래를 하고요셀 리밋은 저희가 1720.650, 그쵸, 그렇죠? 650에 이제 돌 거고, 그 다음에 스타룸스 같은 경우는 1728.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둘 건데 1% 수익시에 스탑로스를 브레이크이븐 즉엔트리 레벨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는 없애면서 수익을 최대한 리스크 없이 이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접 뉴욕장에 매일 뉴욕장에서 제가 셋업을 고,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냐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드렸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 FX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셋업을 거래를 하려고 해도 가끔 어느 타이밍에 이제 진입을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가입을 하시고 처음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셋업을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차트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트리 레벨 어딘지 말씀해드리고요 스탠로스 어디다 두 건지 말씀해드리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 권리를 할 건지 이 또한 또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진짜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벌수 있는 마스클래스 f 스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모든 거래는 이제 두프라임 브로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거래를 하고요 두프라임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ECN 브로커고요 보통 단타 거래를 하려면 스프레드가 적은 브로커가 상당히 수미 많는데 두프라임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상당히 작아 가지고 단타로 그리고 단타에서 스윙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 체결도 상당히 빠르고요. 입출금도 이제 한국인 상담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쉽고요. 그래서 마스터클래스 FX에서는 모든 거래를 이제 두프라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만약에 아직 마스터클래스 회원분이 아니신 분들은 이 하단 두프라임 링크를 가입 링크를 통하셔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1000달러 약 100만 원 정도로 열수 있는 ICN 어카운트를 이제 설립을 하시면은 마스터클래스 FX 평생 회원권을 반값으로 가입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방법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네 밑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약 이제 4.5%의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어, 스탈무스는 이제 최소 엔트리 레벨로 가져갔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무스가 현재 1,706 정도에 그래서 어 수익을 좀 챙겨나간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매도 레벨을 좀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1965레벨에서 저희는 또 이제 바이리미스로 이제 양방향으로 거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어 현재 3월 첫째 주약 5%의 수익을 만들면서 지금 거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강의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남은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